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경력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짧다고도 말 못하겠네요. 주식으로 실패하여 많은 돈을 잃었으나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어디 하소연이나 넋돌이알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영하 김민정, 박희순이 출연한 영화 말입니다. 주식패인 데이트레이더 강현수의 삶을 연기한 박영하를 보고 주식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런저런 책을 읽으며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실전에서 잃어봐야 무서움은 안되고 무작정 계좌를 개설하고 수중에 있던 천만원으로 겁없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천만원으로 시작하였다가 같은 수익률이라도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금이 백만원이 될 수도 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투자금액을 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똑같이 1%씩 먹어도 100만원이면 만원이고 100억이면 1억인데 부자들하고 개미들하고 애초에 게임이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미천차이라 생각을 했었지요. 그렇게 투자금을 늘리고 수익과 손실을 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상한가도 맛보았습니다. 여기서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억단위로 늘어난 투자금을 굴리며 잘못된 판단 후보 물려서 팔지도 못하고 장기투자도 해보았습니다. 초보 시절에는 주식을 매수하고 조금만 물리게 되면 아까워서 팔지도 못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팔지도 못하고 장기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빚 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으로 힘들고 이자 부담도 많이 되더라고요 손실 중이어서 아깝지만 주식을 모두 정리를 하여서 대출받았던 모든 원금을 상환하였고 큰 손실을 본건 아니었기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몇 천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것이라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참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하던 일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식시장은 제가 떠난 뒤로 참 많이 올랐더군요. 그때 계속 주식 투자를 했었으면 두 배는 벌었을 텐데 생각을 하며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주식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좋을 때에는 아무 종목이나 골라도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내 실력이 좋아서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장이 좋아서 수익을 얻은 것이었죠. 그때 저는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따라줬다는 착각을 하였고 한달 만에 그동안 올렸던 수익을 고스란히 토해냈습니다. 그 이후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2억여 원의 원금 손실까지 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공감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를 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개미는 극소수라고 했는데 잃어보니 이제서야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어찌 운이 좋아서 얻은 수익들이었다고 깨닫게 되더군요. 주식을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스피 200 종목에만 투자할 것이라는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테마주나 세력주를 보면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였고 코스피 200 종목보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은 이성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테마주까지 만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테마주로 주식하는 사람을 도박쟁이로 보던 저였는데 제가 테마주를 만지고 있더군요. 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실을 보고 만회하려는 본전 심리에 종목등락률 상위의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여 큰 손실을 맛보았을 땐 내가 도박을 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점점 매매 중독이 되어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무조건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몇 개월 정도 인내하는 투자 패턴에서 단타 매매로 바뀌게 되었고 손실 금액에 과감한 손절을 못해 더욱 큰 손실도 맛보았고 결국 그렇게 큰돈 잃고 손절 아닌 손절을 해버리니 그때부터는 손절이라는 게 쉬워지더군요. 단타로 들어가서 손절하고 또 들어가서 손절하기를 반복하며 투자원금은 점점 줄어만 가고 결국 2억여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힘들게 모았던 종잣돈을 한달 만에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큰 손실을 보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이성적 사고를 할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실이 누적이 돼버리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데미지를 받게 되더군요. 주식으로 잃다보니 파생 상품을 공부해볼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헤지수단으로 만들어놓은 파생이 내가 하게 되면 도박을 하는 것이 되기에 또 파생으로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그것만은 안된다고 정신 차렸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주식에서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번 것도 번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부러지는 거죠. 항상 모든 걸 거니까요. 10번을 이겨도 한 번만 치면다 잃는 거죠. 잃은 것을 복구하려면 두배는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성공하는 개미는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전 심리에 다시 한번 재도전해볼까 생각도 드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겠죠. 퀴 땀 흘려 모은 2억여 원을 잃고 나니 속이 참 많이 쓰립니다. 이제라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네요. 참 많이 씁쓸합니다. 이제 주식 경력이 2년도 안 되었지만 맨 처음 주식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식시장에서는 나도 돈을 벌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주식을 했지만 결과는 깡통만 세번 차고 말았네요. 깡통 3번째 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시장이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이다, 차트 분석이다 이런 거는 당연한 기본이겠지만요. 이 시장 자체가 차트대로 분석대로 나온다면야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돈 벌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카드 도박도 좋아합니다. 한때 도박에 미쳐서 빠졌을 때 수억을 잃었고 정말 참담한 고통과 좌절을 몇번 겪어보니 저 자신이 바뀌더군요. 솔직히 지금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승률은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게임을 할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제 나름대로의 원칙. 예를 들어 200만원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게임 중 열받거나 안풀리면 잠시 밖으로 나가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제가 좋아하는 차분한 노래 한곡 듣고 담배 한대 피우고 다시 게임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의 게임에서 돈을 따는 승률이 80% 이상입니다. 참고로 게임을 하더라도 절대로 본업과 가정과 생활에 절대 지장 안가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일터라도 그리 영향도 없고 열받거나 그러지도 않더군요. 주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식은 계속할 것입니다. 단, 깨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씩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기고 드세김질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가끔 주식 실패담을 보는데 보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은 참고하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실패한 원인은 욕심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 더 더하자면 자만 또한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아직 2년도 안 되었지만 주식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건방지게 올려보았습니다.